우리나라가 진짜 살기 힘든 나라는 거 아시죠? 자살률 1위.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으니까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은 가까이 살아. 진짜로. 비교해. 같은 학교 다니는 데도 비교해요. 그리고 뭐 사실 진짜 청담동 가면 지들끼리 잘났다고 얘기 안 해요. 애 엄마들끼리 모여서 지들 잘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애들 얘기 안 해. 지를 뭐뭐 얘기하고 옷, 명품 들고 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잘못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외국에만 나가도 자기의 사는 영역들이 다 나눠져요 계층별로 그래서 서로 그럴 일이 없이 자기 행복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야 서로 경쟁하기에 너무 좋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경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사람들 얘기 들으면 항상 아파트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고요 투자 얘기하면 누가 좋은 아파트 사냐가 이기고 작아야 전세야를 물어봐 작아야? 그럼왜 물어봐요 그걸?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됐다고 그런 걸 물어봐요 자가면 배아파 월세면 다행이다 야 어? 월세네? 아. 자기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다고 그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 나도 그래요 나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구라딱 얘기했을 때저 사람 저기 사는구나 하면은 그걸 지위로 봐버려요 아저 사람 저기 사는구나 그럼 어느정도 자산 이 있겠구나 뭐 이런거를 판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고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적응을 해야겠죠 적응을 안 하면 뒤처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숙제는 지금 내가 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뭐 1억 정도밖에 투자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점은 압구정으로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10%든 20%든 절반이라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아유, 뭐 해서 놔버리는 순간. 아, 요즘 돈도 없고 뭐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서, 알아서 뭐 내가 할 것도 아닌데 놔버리는 순간 좀 정신 차려서 눈 떠보면은 저기 가 있어요. 다. 네. 그러니까 자본은 적더라도 여러분들 투자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거 수익을 1억 넣어서 1억 벌수 있을 투자처. 100%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상승이든 하락이든 간에 한 매시점마다 좋은 물건들은 있어요. 좋은 종목들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트만 보니까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좋은 시점이 아닌 거고 전세는 최악이고 매매가 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전세가가 그래프 보면. 처음 본 일이에요 저희가. 처음 봤어요. 부동산 1 0 수년 했는데 전세가 하락률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거 처음 봤어요. 저. 예, 그만큼 정책이 또 왜곡된 면도 있겠죠. 정책이 왜곡을 만들어 냈죠. 근데 어떻게 될건 간에 우리는 그 점을 받아들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괴리가 심각해졌다 라는 거는 내가 지금 아파트를 접근하는 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공부를 할 뿐이고 나는 내집 마련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난 돈이 지금 있다 라고 한다면 주관적인 레버리지인 대출을 활용해서 내가 60% 70%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끌어다 쓸수 있는지를 체크해서 나름 생각하는 상급지를 사시면 돼요 그럼 내가 돈 들어간 돈은 30% 40% 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물론 수익률이 극대화 되진 않겠지만 전세 끼고 산 사람보다는 수익률이 돼요 다만 이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겠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 내가 얼마가 있느냐. 지금 시점에 뭐가 나한테 유리할까. 이거를 자꾸 연구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거는 어, 누구든 다할수 있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이거를 본 순간 이 상가투자법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전파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앞선 수강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알게 되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 다음은 이렇게 아무리 알려줘도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하는 사람만 돈모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개포에 한신아파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매곡역 가까이 에 있는 그 개포한신 말고 저쪽에 있는 이 하겨울 쪽 앞에 밑에 있는 거기에 있는 개포한신은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관리처분 얼마 안 나와 가지고 한 16억 17억 그 그거 싼 거예요 재건축은 관처 전에 관처 때면 부서져서 몇년 동안을 보내야 되니까 그 전이 제일 좀 싸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인데도 지금 16억, 17억이면 살수 있어 그 동네에서 지금 제일 싸요 원래는 26억 정도 줘야 돼 재건축 아파트 살려면 근데 걔네는 16억이야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16억이 싸요 비싸요? 싸죠? <웃음> <웃음> 싸죠?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엔 1억이었어요. 예. 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때 화폐 가치도 뭐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할수 있는데도 안 하신 분이 많아요. 저도 저희 엄마랑 얘기를 할때왜 강남을 대체 안산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 네, 옛날 에왜안산 거야? 그러면은 이제 정보가 그렇게 교류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동네만 주구장창 보고 내가 사는 동네만 투자한 거예요. 산발적으로. 동네 재개발만 주구장창 다 수집했어. 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강남이랑 지금 이 지금 그 동네랑 격차가 이렇게 벌어질지 몰랐다는 거야. 네. 지금 그만큼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양극화. 지금 압구정은 다 평당 1억을 넘어섰죠. 그래서 30평대가 37억, 38억 하고 웬만한 보편적인 평수 압구정은 넓기 때문에 뭐 60억 이상 줘야 제대로 된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불과 그 2000년으로 돌아가면 다 3억대, 5억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나간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이 그 20년 뒤에 말할 1억이었고 뭐 5억이었어요 할그 종목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소스 드리는 건 이건 무조건 돈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철저하게 다 보고 연구하고 이건 맞다고 해서 저도 투자한 거예요 방식 예전부터 했던 방식도 있고 지금 최근에 한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 얘기하는 건 1억에서 3억 이내로 끝낼 수 있는 투자처들이에요. 근데 1억에서 3억 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수 있어요? 소형밖에 못 사요. 소형. 다 주공아파트. 상계동 주공아파트. 그것도 한 4억 있어야 돼 사실. 예. 네. 그러면 은 수도권 아파트밖에 못 사는 거거든요. 수도권 옆에 인천이나 뭐 이런 데. 지금 뭐 김포 이런 데 싸니까. 근데 그걸 투자하면 은 양극화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네마다의 그 물리적 거리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상담을 하면 은 어차피 인구 감소되면 떨어지지 않나요?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건 뻔해요. 지금 서울도 인구가 천만 명이 넘다가 원래 천만 명이 넘어야 전세계적으로 메가시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은 메가시티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처음 첫 번째로 서울이 비싸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가 서울이 늙어서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서울 오래됐어 재건축 재개발 박원순이 십몇 년 동안 막아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넘버원은 서울이고 넘버원은 강남이고 넘버원은 한강이에요 자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자 우리가 강남 쪽에 가면은 이 복도식 아파트들이 일제히 한 한강의 복도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한강이, 한강 뷰가 이렇게 엄청난데 복도가 보고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남양 집을 선호했기 때문에, 한강? 그딴거 필요 없고, 남양 집이 최고였어요. 옛날에는. 불과 몇, 그 언제 쪽이야? 그, 지금 그 70년대 후반, 80, 그 80년대, 90년대까지 아파트들이 다남양이라니까요 한강 뷰가, 이제 먹고 살 만한, 대한민국의 벤치가 넘쳐나 먹고 살 만하니까 바뀐 거야. 향이, 여기서 이걸로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지금 한, 그 가격대가 옛날에 학군지가 제일 비쌌어요 무조건 근데 지금은 이제 한강뷰가 제일 비싼 시대요 한강 앞에 있는데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지 자 가치가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원하는 가치가 어. 앞으로도 가치는 변할 거고 투자처도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언제적 그냥 아파트 아파트만 하고 있을 거예요 시점이 좋은 시점도 있고 안 좋은 시점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파트로 진입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아파트 지금 사기 좋은 시점 아니에요 실제 수요자고 내가 어차피 거주를 하면 10년 동안 그 이상 살 거니까 갈 거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곳에서 상급지로 갈 거라면 대출 받아서 지금 있는 돈다 끌어모아서 사도 돼요 어차피 10년 지나가면 그거 가격 이상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 자본이 한정적이고 지금 내 집만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기 할 타이밍이 아니라 투자를 또 해갖고 목돈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직원을 뽑아야 된다 부동산 직원 예를 들어서 그 10년 동안 차익이 10억 났잖아요 이게 연봉 1억 짜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남편 집에 있는 와이프보다 더 좋은 자식보다 자식한테 영어용시천 보내고 뭐한 달에 500씩 들여봐야 여러분 잘산 건물이 더 많이 돈벌어준다 평생 동안 네? 그리고 자녀분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주면서 아씨 공부하기 싫은데 막 해가지고 공부도 잘 못하잖아요 자기 주도학습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엄마 주도학습이잖아 그렇죠 차라리 그럴 바엔 스트레스 안 주고 나중에 건물 채워주면 돼요 진짜로 그게 더잘 산다니까 더 훨씬 서울대 나와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입시심 위주잖아요 대학교 가면 끝나는 것처럼 엄마가 또 얘기하고 가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걸 그때 생각해요 대학 가서 그럼 어떻게 돼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게 달려왔던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게돼 버려요 물론 여태까지 공부한 가닥이 있으니까 뭘 해도 잘할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좋아하는 것 따라서 간친구한테는 못 이겨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다의대 가려고 하는 거잖아 교대 막 9등급인데도 들어간다고 하잖아 이제 공무원들이 인기도 없고 하니까 우리나라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은 적어도 돈이 적어도 상급 입지를 어떻게든 내가 후벼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으면 길은 다 있어요.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내가 가진 한정적인 자본을 높은 배율로 성장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0년 뒤에 가장 큰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음. 자. 일단 지금 일반 아파트는 어, 타이밍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딱 고려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시장 구조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시장에서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구조는 뭐냐? 레버리지를 얼마나 쓸수 있는지 두 번째가 타이밍이에요 지금 타이밍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 세 번째가 모든 걸 토탈해서 종목이겠죠 이세 가지를 잘 고려해야 돼자 근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